안녕하세요 여러분, 아니안입니다. 오늘 저희 생일이잖아요. 근데 제가 방송하기 전에 공지사항에 12시부터 방송을 한다고 했는데 차고가 생겨가지고 1시부터 방송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기다려주셨던 분들 너무너무 죄송하고요. 어, 1시부터 꼭 킬테니까 그때 축하 인사와 감사 인사를 받 도,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다려주셨던 분들 너무너무 죄송하고요. 축하해주신 분들 모두모두 모두 감사합니다.